So oh, I've been feeling so I've been feeling so 저 미국에 에휴, 그 쎄요. 콩이래요, 위에 뿌려진 게. 음. 콩가루. 인절미 같은 맛. 사실 먹고 싶지 않은 맛. 엄청 어, 달죠? 아메이에서 나오는 녹차라떼 맛인데? 아메이? 한동 중독돼서 먹었던. 없어. 밑때가 아, 에스프레소네. 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겁내 달아.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겁내 달다고 느끼겠다. 그냥 우리 어. 생각보면이있어 야 무슨 말해? 먹... 너, <웃음> 너 방금 인절미 가루 콩콩을좀 날렸다. 역바람이 좀센 편이어서. 뒤에 먹어볼래? 어 응. 맛있다 카페. 아 이거 카푸치노로. 진은 와 진짜 달다. 맞죠? 음 응, 맛있네. 이렇게 단 건지 모르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안 쓴데 밑에 에스프레소가 되겠어. 위에는 떡액체 느낌이고. 같이 이렇게 좀 먹어. 응. 음 <웃음> 맛있네. <많이 쓰네. 웃음> 아. 아니 커피를 그렇게 찾더니 <웃음> 녹차 <단단> 몰랐어 <웃음> 나 가다가 아메리카노 먹어못 말... 해. 제 구별 못해 그냥 시그니처라니까 시킨겨 맞아 시그니처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먹어야지 아메리카노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럼 야 근데 그것도 안 받네 네 장소 우리랑 너무 안 어울려 응. 우리 셋이서 이런 데고거 정말 최초다 해, 해장국 먹으러 가야되는데 <웃음> 해장국은 무슨 등촌으로 가 <웃음> 등촌 체인지. 해장국 사치 등촌으로 가 그냥 멋있어 음, 화보다 오, 얘도 전나무숲의 거인이다 온다 진격의 거인 도망쳐 왔어 어, 그래. 애들이 아, 시원해? 민경아? 시, 시사니까 시원해? 평안을 찾았다 맞춤해 <웃음> 우소해우소 <웃어>, <웃음> 만장구 같은 데다 <웃음> 나는 것 같아, 꽃향기가. 꽃향기가 나요. 향기 너무 좋다. 4번 <웃음> <웃음> 잘한다. 이번이번 정당이 민주. 바다 나. 아, 왜 이렇게 본세가 이렇게 많아? 아, 뭐야,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야? 까마귀에요? 까마귀야, 까마귀. <웃음> 뭐야? 또 사먹어야 되니까 버려야지. 오늘은 해장국을 먹으러 왔어요. 대국 해장국. 고사리 육회장. <웃음> 아. 가자. 음. 감사합니다 앞쪽에요없슨 아, 아, 맛? 음. 음. 저 되게 이국적인 맛이 나. 음. 어. 음. 진짜 지나가다안들어가시원하 짱짱짱잘짱짱짱짱짱짱을짱짱짱짱짱짱고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와 아무도 없어 아, <웃음> 야 호경이 사진 찍어줘야겠다 저거 봐 호름아 너무 이뻐 너 지금... 진짜 거기 서있어 어 추워 멈춰 어 추워 <웃음> 멈춰. 멈춰 멈춰 아 어. 이제 돌아왔어요 <웃음> 너무 못 최선을 다해서찍어야 되는데? 찍혔어, 찍혔어 찍지, 찍지, 찍고찍고 찍지, 찍고. 아, 지찍 얘네 왜 풀려있어? 야! 물 마시키지 마요 다리 도지나면 어떡해? 비, 비, 비, 비켜 비켜 어머, 어머어머 어떡해 어머 우리 쳐다봤어 창문 닫아 야가누가 반대편에서 창는 창문... 가라고 어떡해 무서워 얘 자꾸 우리 쳐다봐 아니 주인이 어디 갔어 이게 힛. 힛. 응, 괜히 하지 마또저 처음 또 어떻게다가다가다하면서 <목소리> 진짜, 진짜 맛있어. 푸딩을 먹는 거야. 푸딩을 는 거야. 푸딩을 먹는 거데푸딩어 먹는 거야. 푸딩을 먹는 거야. 푸딩을 먹는 거야. 푸딩을 먹는 거야. 푸딩을 먹는 거야. 푸딩 그래. 내가 제일 잘해? <웃음> <웃음> 내가 제일 잘해. 아 이제 좀 빠르게 하는 애들 꺼보자. 이게 상태에서 이게 돼? <웃음> 아니 이렇게 앉는 건나 불가능이야. <웃음> <웃음> 앉는 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앉는 <것> 자체가 <웃음> 불가능이야. 자고. <웃음> <웃음> 아 힘들 너 뭐하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뭐하는 짓이야? 전기충격뽀 아니고 그잖아민규 이게 뭐니? 이거 안다. 이거 너무 고급 자세야.